바탕 블랙으로 칠, 칠할게요 작게 얇게 재딴한 다음에 붙여줄게요 베이직쉽 도포할게요 요거 툴로 눌러줄게요 위에 베이직셀 한번 바른 다음에 위에 선인장 해줄게요 여러분, 그냥 흰색 레터링 스티커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잠깐만 표현할게요. 햇바탑 발라줄게요.